오늘은 송과 바다, 지암 절벽이 어우러진 환상의 섬 사랑도 지리 트래킹을 왔습니다. 소형 사랑도 상도에 길게 뻗은 산줄기 가운데 해발 397.6m의 덩어리가 지리산인데요. 이곳은 지리산이 바라보이는 산이라는 뜻에서 유래하였다고 하며 지리망산이라고도 한답니다. 지리산과 달바위, 가마봉, 연지봉, 옥녀봉 등의 산뽕어리를 오르락 내려가며 깎아 지를 듯한 다이와 노프를 타고 올라가는 봉어리, 90도 육박하는 갓질한 철제란 또한 이곳의 묘미입니다. 다름다운 자유 공간과 수로로 바다와 이렇게 산행 갈수 있어 등산객들이 즐겨찾는 산양대의 지리산입니다. 어? 네. 네. 비일기와에 도착하면 요배 도착시간과 수락버스의 시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요. 택시로 옥여보 입구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산행 초입은요. 이러 곳이 있는데 오늘은 금평마을 옥여보 입구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요, 등산로 빼고는 아주 치기, 완전히 바빠버렸네. 서이 소나무들이요, 어마어마한 동네로, 일찍 걷고, 지금부터요, 옹교봉까지는 계속되는 아주 깔딱고개입니다. 아, 숨 넘어가네요, 숨 넘어가. 공룡번 가기 전에요. 중간에 조망타가 있는데 와 아주 끝내줍니다. 깔딱고기를 지나오니까요. 이제 능세이 좀 나타나서 바닷발을 맞으면서 조금 먼저 걸을 만 하네요. 아 대왕마에서 올라오신 분들도 계시네요. 아 대왕마 올라온 계단은 만만치 않겠는데요. 옥녀봉 300m입니다. 아 드디어 옥녀봉 가는 철계단 마의 90도 계단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와 아, 감아도 갑니다 아직. 서 끝이 아니고요. 또 나무 테크 계단을 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도 뒤돌 보니까요 너무너무 멋집니다 계단은 요 이제 시작일 따름입니다 아 이곳에도 많은 산악회사 다녀가셨네 홍요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 멀리요 저희들이 가야할 출렁다리하고요 달바이, 암봉도 지금 예,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면 또 얼마나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출렁다리로 오르는 암봉 계단입니다 이제는 완전 시설들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요 예, 사랑도 지리항상 올라가기 아주 좋습니다 그림 같습니다. <웃음> 아쉽 <아쉬워>. 기다시게 올라갑니다. <웃음> 아, 암능 대단합니다. 뒤돌아 봐도 멋집니다 아주 그래도 앞릉은안 타고요 옆으로 돌아가네요 철렁다리 안전수칙이 있는데요 건너실 때 뛰거나 난간 올라가서 흔들지 맙시다 무서우니까 <웃음> 아, 두 번째 출렁다리 향해서 고! 건너온 첫 번째 출렁다리입니다 와 이거 아주 아찔합니다 아 정말 아주 절경입니다 저기 어떻게 다리를 났을까요? 저번 올라가는 철계단도 아찔하게 설치되어있습니다 가마봉을 가려면 저 엄청난 계단을 또 올라가야 됩니다 천차는 그냥 가듯이 하는데요 쭉 내려갔다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데 완전히 진짜 풋조네요 아유, 아유 진짜 산으로 터는 문이네요, 완전히. 이것도 완전히 유교훈련이네요. 아, 다 올라간 줄 알았더니요. 이에가 떡해져가지고 떠있습니다. 에 철저 계란이요. 공사가 굉장히 다르고, 미래가어려우니까요 놀랍게도 어린 여성들은, 특히 심지어 약하신 분들은, 통을 상관해주시고. 우위의 등산로를 반드시 이용해 주시랍니다 우위의 등산로는 바로 오른쪽에 있네요. 가마봉이 도착했습니다. 아, 가마봉. 예, 전망대 왔더니요. 철렁다리가 한눈에 완전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멀이 보이는 활발히 향해서 또 가야됩니다. 저기도 엄청난 계단들이 기다리고 있네요. 체만망대가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어마어마한 계단입니다. 그래도 요이게 이렇게 아무 대척들이 다 나아져있으니까 다행이죠. 옛날에는 이렇게 하았지만 있었거든요. 그래도. 달마봉, 계단봉이 아찔한데, 여기 앞에서는 자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또 얼마나 올라가야 돼요? <웃음> 어느 곳에다 카메라를 들어요? 정말 아주 다 아름다운 그림처럼 나옵니다. 숲길은요 아주 신선길입니다 진짜 <웃음> 아 이런 또 편길도 나오네요 대양 상거리 갈림길에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달바위로 또 출발합니다 숲길도 나서니까 또 오르막길입니다 달바위 가는 계단이 나왔습니다 고오라고 아, 계단 올라가는데 힘은 들어요. 근데, 저희는 조망이 끝내줍니다, 진짜. 달바위또 이래가 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동굴 속의 바위가 둥근 모양으로 아주 게 달처럼 생겼다 해요. 와 사람들에게 달바이라고 불려졌다고 하네요 구간은요 상당히 더 위험 구간이거든요 그래도 안전시설들이 잘되있기 때문에 각기 염려 안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렇게 가시는데요그게 위험하지 않으니까요 한번 다녀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리산 가는 코스는요, 전제 걸었던 앞느길하고는 완전히 다르네요. 청자암 가요, 지리산 내지 마을 갈림길에 왔거든요. 저희들은 지리산 1 2 k m 더 타도 하겠습니다. 지리산 올라가는 마지막 계단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가 아무리 머물쳐도 우리는 올라간다 아... 뒤들어 보니까요 전 전에 저들 걸었던 달바위와 칼바위가 저 한눈에 저만이 되고 있는데요 아찔했던 곳입니다 진짜 오랜 세월에 상객들이 사울린 돌탑을 지나서요 이제 딱 갑니다 칠리산 하... 올라온 것 같습니다 칠리산칠리산에 왔습니다 아, 앞에 수도가 지금 한눈에 좀 저만이 되고 있네요 하지만요 저희들은 밥먹고 바로 직진으로 하산합니다 내려오니까요 바로 내려오니까 표시가 붙어있네요 앞에 아, 수도도 보이고요 또 저만 끝내줍니다 이 길도 모르시고 원적으로 돌아가시면 안됩니다 안능아저 원 없이 타고 오늘 접니다. 저희들은 이제 금북계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오른쪽으로 하산합니다. 금북계로 내려갑니다. 오른쪽 방향으로요. 그래서 표시가 다돼 있으니까요.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원까지 걸어놓고 왔습니다. 지금. 와, 내오이 만만치 않습니다. 내려왔던 길입니다. 여기를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여기를 올라가시는 분계이시던데